언제나 함께하면 재미있는 테스다 유튜브 n 아복 경보! 아 아아 아, 아직... 어, 아 아유야. 아유야. 일어나 어? 뭔 일이야? 족거 어. 같아. 왜? 데 지금 내가 알아봤는데 어. 우리 단톡이 이번에 기사님 뭐 조이지마고 똑바로 온줄알서 어이씨오로. <웃음> 오. 그래 그래서. 오빠야. <웃음> 그그뭐 어디 있어. 어. 아 원딜이야. 눈내. 음, 어. 야, 내가 열 시간도 안 걸려. 이거 내가 알아보니까 1 4 시간 걸려. 네? 어, 아 괜찮아요. 옷 사갔더. 안돼. 근데 우리가 시베리아를 건너가야 돼서 어. 그 패딩을 입었는데 우리 다 같이 패딩을 안 입어서 우리 얼어 죽겠는데? 아 맞다. 나 지금 쪽키밖에 안 입고 있는 게. 나는 히터 그냥 죽을뻔 그때 보면 좀 줄게요 그 죄송한데요 거기 여가 60도가 넘어요 히터 틀어도 소용없어요, 히터 틀어도 소용없어요. 아 그런 거 보다 낫아아수다 이러다가 어. 이거 아니면 우박 내리는 거 아니야? 야 근데 미터, 네. 미터이 그 혹시 본돈 미터이가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냐? 몰라요. 소나 몰라. 네, 네, 아, 아, 음. 아, 음. 음, 아이 아, 다들 아, 다들 아, 나이소. 아, 나 아, 나이나 있어. 나이 나이소. 아, 아, 이소 아, 나이 아, 이 아, 아, 고 아, 이 아, 고이소 아, 나이소. 이소 아, 나이소. 이이따 아, 나이봐 아, 나이안 아, 나어어 아스카이로터 사자 아휴 아.. 하늘이 무이하고 가보인다 아.. <목소리> 아.. <목소리> 아.. 공식병! <목소리> 아 공식병!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어. 기사님 얼마 정도 걸려요? 어.. 이제 한 6시간 정도 지났어요 네.. 네. 3시간 남았네요 거의 아이왜 네. 이렇게 멀어! 그 스카이 3시간 밖에 안 남았어 야, 너 러시아가 얼마나 큰데? 명왕선보다 큰다니까? 아 맞다 이 러시아지? 맞아 예. <목소리> 야, 도못하 오케이. 아니, 조심 아파요. 안 좋아, 안줘안좋라안좋안좋안 좋아. 안아안아안아안아안아안아안안좋라안좋라안아안 좋아, 안좋안 좋아, 안아안아안좋안아아안좋안 좋아. 안 좋아, 줘라. 네. 안 좋아. 안아안좋안 좋아, 안야아안좋아아아 맞아, 맞아. 아, 아, 어 맨날. 형, 형, 어? 우리 러시아 한테 생각나지 알아? 내가 여자 같다고 막 남자들한테 뭐 열다섯 번 보내받았잖니. 아 인정, 인정. 어? 그랬나? 어. 스크 잠깐만, 스크라, 나 생각났어. 잠깐만, 언제? 잠깐만, 나 가방 두고 왔어. 어, 괜찮아 내가 뭐? 아, 내 카드 넣었어. 아내 숙소에 그거 아니 크림 넣었어? 야돈 어디 어 돈. 어딨어, 돈. 나 있, 나한테 있긴 해. 나 지금 156 루블 있어. 나 지금 루블 있어. 르블이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나 믿고 잔다. 1 0 루블이야. 야쿠츠크의 블라디보스토크에따뜻테르브에기다야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야 그러게서, <웃음> <블라비 브로토크에야 살피 웃음> <페트라보리케야> 야. 어 고수견 봐 고수견 뭔수 일어나. 고수견. 왜? 그래. 왜자왜자왜자아왜거버이 기다 왜 저? 이거 전용기 무토지 하나 해주지. 뭔데아 다들 걱정 마요. 다들 걱정 마요. 이거 자 이거 그 AI 그 인식이라 가지고 그거 알아서 다 괜찮아. 예전에 자, 예전에 이거. 예전에 외식 기사가 있었거든. 네. 그 졸업 문제를 하다가 사고가 네. 난 거야. 어? 바로 지금 아, 그 사고가. 그 사람 이름 알아요? 저그 사람 이름 알아요. 뭔데? 만수요. 만수요. <웃음> 뭐. 오케이 오. 아 <웃음> 뭐야 걔 이름 뭐야 발그 팔레트인가 걔랑 같이 타다가 결국 뒤졌잖아아인정다어 이제 곧 도착이다 아유 도착하다 아유 도착고맙다아 저희는 잘게요 그렇게 그들은 공항에 무사히 도착하고 무사히 아, 집으로 아, 갔다고 한다 돈은 네. 참고로 150유로가 나왔다고 한다 Ah, ah, ah, ah, a a ah, h ah, o, h ah, a ah, ah, ah, a ah, h h a h h a h